O.S.E.N. 김보라 기자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을 연출한 기에레모 델토로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다.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스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5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을 연출한 기에레모 델토로 감독이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감독은 만면에 미소를 띈 얼굴로 무대에 올라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후보로는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기에레모 델토로 펑케루크 크리스토퍼 놀란, 더 포스트 스티븐 스필보그, 3 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주리 마틴 맥도나, 올더 머니 리들리 스콧 등이 올랐다. 사진 시미지즈